산책과자 우리야. 산책가자 우리 가자. 올라이리입장 <웃음> <웃음> 아 날씨 좋다 올리. 올리야 날씨 좋아. 올리야 그래도 옷이 안 불편하나 보나 안 불편하나 보네. 괜찮네. 가! 앞으로 가! <웃음> 재밌어? 갈까? 그냥 이쪽으로 와! 물리! 그렇지! 날씨 오늘 진짜 좋다, 올리야. <웃음> 아 좋다, 같이. 가자, 올리야. 친구야, 친구. 가자. 일루와. 아 자주. 아 우리야 도시 말고 이런 데서 산책하니까 올리 발바닥도 안 까맣고 좋은 것 같아. <웃음> 공기도 다른 올리야. 아 좋아. 가리하자 올리, 가자, 올리. 야, 저기서 무슨 소리 들려? 무서워 <웃음> 괜찮아 괜찮아. 왜 괜찮아? 안 무서워. 무서운 거 아니야, 울려. 봐봐. 그림자가 무서웠어? <웃음> 그래, 두 개로 불러. 우리 그렇지. 이거자. 풀밟아 풀. 그렇지. 괜찮아. 오! 우리 드디어 야외에서 처음으로 운수였어. 와! 오, 드디어 올려야외에서처음운로였어가어 아, 가자! 어자가 <웃음> 가자! <웃음> 울리야 저기 소 보여? 소? 울리야 저기 소 있잖아 소 울리야 울리 윌리. 저기 소 있어 소소소 소. 소 봐봐 보여? 개소리밖에 안 들려 울리야 <웃음> 저기 소 있어 <웃음> 저기 손은 안 보이는구나 울리야 무서워? 무서운 거 아니야? 괜찮아. 응, 무서운 거 아니야, 올려.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, 올려. 달라요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야잘 달린다. <웃음> 도망가는 거야? 달리는 거야? <웃음> 어, 달려. 어, 여기 가볼까? 울리야, 여기 가볼까? 산인데? 어, 어 가보자 올려. 올려. 여기 한번 가보자. 저기 위에. 알았지? 가자. Roach Roach r o a 잘 올라가네 올리 어? o 리잘올라가 a 기잘 올라가. 가자. Roach Roach Roach Roach <웃음> 가자! <웃음> <그래>. 가자, 올리 <웃음> 가자! <웃음> 가자! <웃음> <웃음> 오, 올리야, 잘 왔어 영상으로는 잘 안나오는데, 여기가 상당히 가파르거든? 여기 좀 쉬자, 올리야 오, 어, 바로가? 알았어 야, 내가 힘들어, 올리야 오, <웃음> 어, 좋구나, 올리, 이런거 가는거 가자 아이고, 가자 왜, 네, 가자 내려오는 건잘할수 있으려나? 근데? 응, 그거 뭐야?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가 천천히, 그렇지 왜 그러냐 알다 우리 들어 들 <웃음> <웃음> 잘려 <내려간다. 웃음> 나보다 잘 내려가면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가자. <웃음> 가자. 이거 잘한다. 이거 잘한다. <웃음> 가자. 그렇지 그렇지 와우 우야. 우여기야우라왔어우 잘했습니다 우야. 우야. 우야. 우 기다려 주는 거. 아 날씨 너무 좋다, 올리아. 역시 미세 먼지 미세먼지 없는 한국 날씨는 정말 최고야, 올리아. 어. 내까 있다 내 까. 줄줄줄 줄 물이 흐르네. 물소리 좋아? <웃음> 물소리 좋지, 올리야. 야, 어디? 에. 에. 네. 가고 싶어? 에못 가, 올리야. 에. 못 가, 올리야. <웃음> 못 가자. 겁나 할 때. <웃음> 뒤쪽으로 가보자 어? 뒤쪽으로 들어가보자 저긴 약간 좀 망코스가 될 수가 있어 <웃음> 일로 가자 좋았어 갈수 있어 자,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뒤로 그렇지 하. 그렇지 그렇지 오야 어떻게 잘 가냐? 오 어? 여기 갈수 있을까? 그렇지. 오, 좋졌어 오, 좋았어. <웃음> 다, 다 컸다, 이제 올려. 여기 올라갈 수 있어? 그렇지. 어? 알았어, 알았어. 네. 2층 가고 싶어? 못 가잖아. 어? 가고 싶어? 오! 오우 오우 야. 야. 어떻게 하려고 올라왔어 가자 서서 그렇지 아 집에 들어가자고? 알았어 알았어 날씬 진짜 좋다. 오늘 산책 끝이다, 올리. 알았지? 이따 또 놀자. 아, 여기 불쌍해 표정. 알았어. 귀여워서 그래, 올리야. 조금만 기다려봐. 용.